안녕하십니까 크리트메타콩콩입니다 일주일 동안 휴가를 다녀왔는데 지난주에 업로드를 못했어요 그래서 최근 코인 시장 이슈도 별로 없고 별다른 뉴스도 없어서 서머나라는 P2E 게임에 대해 계속해서 리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서머나의 소환수 스킬과 스테이지 클리어 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제가 가지고 있는 캐릭터와 스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강화로 만든 영웅전사는 기본 스킬 풀스윙, 화산탄 방패와 패시브 스킬인 초재생을 가지고 있습니다 풀스윙은 공격력의 242%의 피해를 입히며 몹들을 뒤로 밀칩니다. 그리고 화산탄방패는 최대 체력 37%만큼의 보호막을 만들고 지속시장까지 보호막이 유지될 경우 적에게 60%의 피해와 2초의 기절을 줍니다. 그리고 초재생은 최대 체력의 5%를 재생하는데 약 5초 정도의 텀으로 회복을 합니다. 전사 캐릭에서 가장 좋다고 알려진 스킬은 도발인데 10초간 어그로와 20%의 피해 감소를 얻습니다 도발도 괜찮은데 제가 가지고 있는 전사 킬에게 화산탄 방패와 풀스윙도 괜찮은 스킬입니다. 우선 화산탄 방패로 적들의 피해가 보험막에 의해 체력이 보호되며 이후 스턴으로 피해와 기절을 주기 때문에 해당 시간만큼 추가로 딜을 넣을 수 있습니다. 스테이지 후반으로 갈수록 전사의 몸빵이 중요해지기 때문에 민팅이 아니라 처음부터 강화로 키우실 분들은 전사 스킬을 잘 골라서 키워야 할 듯합니다. 패시브 스킬의 초대생은 회복은 그닥 체감되지 않습니다. 두번째 어쌔신입니다 전사도 중요한데 이어쌔신 스킬이야말로 스테이지 클리어의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강화로 만든 영웅 어쌔신이며 스킬은 후방 배기 연막탄입니다 후방 배기는 어드벤처에서는 그닥 쓸모가 없습니다 컨트롤 해주지 않으면 괜히 목 뒤로 초반에 가서 딜은 별로 안들어가고 먼저 죽어버리기만 하거든요 하지만 p v p 에서는 굉장한 효과를 발휘합니다 이 부분은 나중에 pvp 클리어팁 부분에서 자세하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스킬인 연막탄은 가까운 적에게 연막을 던져 적들에게 실명 효과를 주는데 이 연막이 지속되는 동안 몹들로부터 피해를 받지 않습니다. 따라서 전사의 도발이나 여타 다른 피해 감수 스킬보다 훨씬 더 유용한 스킬입니다. 지속 시간은 약 8초 정도인데 연막 사용 여부에 따라 스테이지 클리어 성공이 갈릴 정도이니 어세신 캐릭터는 연막 스킬을 반드시,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다음은 서포터입니다. 서포터는 NFT 민팅으로 뽑았는데 스킬은 응급치료와 성역 두가지로 모두 힐입니다. 응급치료는 체력이 가장 낮은 캐릭터의 체력을 공격력의 686%만큼 회복하고 성역은 최대 체력의 25%만큼의 보호막을 주고 지속시간까지 보호막이 지속될 경우 공격력의 257%만큼의 체력을 회복해줍니다. 서포터의 경우 힐뿐 아니라 공격력, 공격속도, 스킬 대기시간 감소, 번개 등의 스킬이 존재하는데 사실상 힐 말고는 무술모입니다 서포터는 반드시 힐을 가지고 있어야 스테이지 후반부 체력 회복하면서 꾸역꾸역 버티기라도 하면 클리어할 수 있습니다. PVP에서도 마찬가지고요. 문제는 캐릭터 강화인데 그가 미뤄왔던 NFT 캐릭터 강화가 어제 오픈됐습니다. 그런데 NFT 캐릭터 강화를 위해선 재료 소환수도 NFT여야 하는 조건이라 일반 캐릭터를 다시 키워서 강화를 해야 하나 고민 중입니다. 아무리 오리진 캐릭터가 동급 일반 캐릭터보다 강하다고 해도 사기등급 1번보다 못할건데 재료로 쓰려고 NFT 구매를 해야한다면 이 부분은 좀 망설여지는 부분입니다 민팅한 사람은 점점 호구가 되는 기분이네요 마지막 캐릭터는 레인저입니다 서포터와 마찬가지로 NFT 민팅 캐릭터인데 저격과 분노 영약 스킬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격은 직선상 모든 저격의 공격력의 532%의 피해를 줍니다 상당히 강력한 스킬인데 최대한 몹이 일직선으로 정렬해서 오도록 해야합니다 그래서 전투 배치를 함께 고려해야 효율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두번째는 분노 영역인데 8초 동안 공격력 38% 공속 50%를 높여줍니다 분노 영역 먼저 사용한 뒤 저격으로 한 번에 쓰면 목체력이 절반 이상 깎이고 시작됩니다 레인저의 경우 스킬이 대부분 비슷한데 치유 영역이란 회복 스킬이 있습니다 원거리 딜러는 무조건 데미지 스킬이 있어야 됩니다 원거리 딜러의 체력 회복이 필요하다는 건 안정적으로 스테이지 클리어가 힘든 상황인 거라 힐은 전적으로 서포터에게 넘기고 레인저는 무조건 데미지 위주 스킬로 세팅해야 됩니다. 지금까지 제 캐릭터와 스킬을 알아봤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클리어한 스테이지는 챕터 7의 24 스테이지입니다. 레어 4마리일 때 이미 클리어했었는데 커뮤니티에서 유저분들 이야기 들어보면 영웅 4마리로도 챕터 6을 못 벗어난다는 분들의 이야기가 종종 들리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캐릭터 스킬 세팅의 미스이거나 컨트롤 미스가 대부분 이유일 것으로 생각됩니다. 챕터 6까지는 저도 자동 스킬을 돌렸는데 7부터는 수동으로 스킬 컨트롤을 해야 됩니다. 이제 스킬을 어떻게 컨트롤하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점은 비슷한 특성의 스킬이 중첩되지 않게 최대한 순차적으로 이제 사용하는 겁니다. 저의 경우 우선 연막과 분노 영약을 동시에 씁니다. 이후 몹이 정렬되면 저격으로 딜을 넣고 어쌔신 후방 배기로 뒤쳐진몹 하나에 딜을 박습니다. 이때 풀스윙과 같은 차징 스킬을 쓸 경우 몹들이 연막 범위 밖으로 밀려나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이후 연막이 사라지기 전 전사의 화산탄 방패를 사용해 연막이 사라진 직후 스턴을 겁니다. 바로 성역으로 보호막을 주면 처음 사용한 저격이나 후방 배기를 재사용할 수 있습니다. 스킬이 제대로 박힌다면 체력 소모 거의 없이 첫 웨이브 몹을 거의 잡습니다. 여기가 중요한데 몹이 조금 남았다면 굳이 다른 스킬을 사용하지 않고 풀스윙이나 힐로 최대한 천천히 웨이브를 끌어 스킬 재사용 시간을 벌어줍니다 그리고 웨이브2를 다시 웨이브1에서 한 방식대로 클리어하면 됩니다 연막의 경우 급박한 상황을 제외하고 웨이브2까지는 최대한 한 번씩만 사용해야 다음 웨이브 때첫 타임부터 연막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웨이브3는 몹이 가장 많기 때문에 이전 웨이브보다 스킬 사용 텀을 좀더 타이트하게 잡아 최대한 체력을 아껴야 됩니다 그리고 체력이 얼마 없는데 힐 스킬을 사용하지 못할 경우를 대비해 전사의 풀스윙이나 성역 같은 보호막을 남용하지 않고 남겨놓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식으로 컨트롤을 한다면 챕터 7의 보스 이전 스테이지까지는 무난하게 클리어할 수 있습니다. 챕터 7의 보스는 영웅 4마리는 대야 깨울 수 있을 것 같아서 아직은 클리어전입니다. 챕터 7이 중요한 이유는 보상 수준이 챕터 6보다 월등히 좋기 때문입니다. 업데이트 이후로 보상이 줄긴 했지만 그래도 경험치 물리학과 골드 보상 수준은 챕터 6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높습니다. 따라서 나중에 골드 채굴로 SUT 환전해서 현금화를 하고 싶은 분들은 못해도 챕터 7에서는 플레이를 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위에 나온 데미지 지연 및 회피 스킬이 반드시 필요하고 서포터의 힐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스킬 안좋았는데 그냥 몰라서 막무가내로 강화하신 분들은 강화하더라도 스킬은 안바뀌니까 처음부터 다시 키우시길 권장드립니다. 그리고 컨트롤 방법도 각자 캐릭터의 스킬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여러분 각자가 컨트롤 방법을 연구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포인트는 같은 효과가 중첩되지 않고 지속되게 하는 것 이것만 기억하세요. 오늘은 서머너 소환수의 스킬 및 스테이지 클리어 팁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당분간 시작에 큰 이슈가 만들어지기 전까지는 서머너나 다른 P2E 게임 리뷰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 다음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